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드디어 2022년이 됐습니다 <웃음> 새해가 밝았어요 제가 이제 29에서 30살이 됐는데 뭔가 기분이 <웃음> 기분이 음, 막 엄청 좋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엄청 나쁘지도 않고 <웃음> 그냥 되게 묘상한 기분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 나이 또래 분들 보면은 결혼 생각도 진짜 많이 하시고 이제 결혼 준비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런 생각 자체가 거의 약간 먼 나라 얘기같이 아직도 느껴져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겠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철이 안든 느낌이랄까? <웃음> 그래서 어, 나 이래도 괜찮은 걸까? 어,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기도 하고 또이번에 이제 서른 살 되면서 느끼는 거는 나 니삭스 아직 신어도 될까? <웃음> 와 이런 느낌? 아직 계속 신고 싶긴 한다만 어, 그냥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연초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해볼거냐면 이제 제가 작년에 되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좀 자부할 수 있는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좀 신년맞이로 저를 위한 선물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언박싱하고 그 다음에 <웃음> 작년에 또 제가 이맘때 그거를썼어요그 다이어리에 버킷리스트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 2021년도 버킷리스트 그거를 얼마큼이나 실행했을까? <웃음> 그거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이렇게 저를 위한 선물을 샀어요 이거 이제 텐바이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포장돼서 왔어요 저이 정도 퀄리티일 줄 몰랐는데 아, 너무 귀여운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문구를 남겼는데 올 한해도 수고했어 <웃음> 저를 위한 또 편지를 남겨줬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짜잔! 요거는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쿠로미. 뭐 워낙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크로미 가습기를 샀습니다 너무 퀄리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서른 <웃음> 살인데? 이래도 되는 걸까? <웃음> 와 미쳤다. 너무 귀엽다. 짜잔. 헐. 여러분. 퀄리티 미쳤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거진 이거는 사실 가습기를 샀다는 느낌보다 약간 피규어를 샀다. <웃음> 이런 느낌인데 아 진짜 크로미 피규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웃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어떡하지? 우와. 물을 어디로 넣는 거지? 아. 이렇게. 아이고. 머리를. 뽑으면 여기 몸통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결 호스. 근데 여기 보면 크롬이 여기 목에 이렇게 이런 뭐라고 러지갈기라 그러나? 하여튼 요런옷 같은 여기 있는데 요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포인트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정수리에서 이제 그 증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코가 전원버튼이에요. 코를 누르면. <웃음>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가습기 이렇게 샀는데 제가 이제 작업할 때 제가 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옆에다 놓고서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어떡하지? 너무 귀엽다. 그냥 장식품으로 놓고 싶다. 와 진짜 너무 귀엽네요. 정말. 저를 위한 선물로 딱이에요. <웃음> 짜잔!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선물받아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여기다가 작성을 했었는데 이렇게첫 번째! 꾸준히 영상 올리기! 어 이거는 굉장히 좀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어 이거 불편 가져와야겠다 <웃음> 꾸준히 영상 올리기는 이건 성공한 것 같아요 요거는 체크를 해도 양심적으로 찔리지 않는다 그리고 3만 구독자 달성하기 아 맞아요 이것도 어, 그렇게 됐었죠 제가 사실 거의 한 10월 이쯤까지만 해도 되게 한참 멀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올해는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약간 체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갑자기 쭉쭉쭉 올라가지고 작년 안에 또 이렇게 3만 구독자 달성하게 돼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하여튼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웃음> 3번 힙업 탄력 있는 몸만들기 이거는 어 제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체크할 순 없어요. 근데 유지어터로서 유지는 되게 잘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탄력 있는 느낌은 아니었다. 왜냐면 좀 근육을 좀더 붙이고 싶었는데 운동을 사실 후반에 좀 거의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예쁜 증명사진관 가서 증명사진 남기기 아 이것도 못했어요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아, 생각보다 시간을 못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했네요 증명사진 하나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다, 내년에는 꼭 한번 남겨보는 걸로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또 계획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좋아하는 컨셉에 패키지로 이렇게 뜬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인 화보 같은 스냅사진 그런 걸 한번 찍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꼭 가지고 올게요. 5번 책 15권 읽기. 아, <웃음> 진짜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어, 한권 정도는 읽은 것 같고 어, 두 권까지는 못 읽은 것 같아요. 6번 몸 어깨 라인 만들기.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진짜 한층 더 지금 뭔가 지금 인간 거북이로 점점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게 컴퓨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북목이 하여튼 요것도 패스 7번 유동적으로 쓸수 있는 돈 천만 원 모으기 정말 예전에는 조금 좀 여유롭지 않다 이런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은 넉넉해졌다 이런 느낌인데 안타깝게도 유동적으로 쓸수 있는 돈 천만원은 아직 없습니다 <웃음> 슬프네? <웃음> 자 8번 롤토체스 플래티넘 찍기 너무 슬프다 이게 뭐야 지금 <웃음> 신년맞이로 기쁘게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이게 뭐야 하여튼 플래티넘은 근데 진짜 거의 문학 앞... 어 턱까지 갔었는데 솔직히 이거 누가 믿어주겠어 <웃음> 실제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하여튼 저골드원까지 찍었는데 좀 약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단 어,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어요 뭐 언젠간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9번 롱보드 좀더 자연스럽게 타기 음 어떡하지? <웃음> 굉장히 혼란스럽다 <웃음> 괜히 봤어 이제 롱보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차피 기술을 그렇게 내가 잘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주행을 좀더 잘하자 <웃음> 그래서 주행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지만 체크는 할수 없다 그리고 10번 디즈니랜드 가기 디즈니랜드는 사실 진짜 아직 무리가 있죠 상황적으로 막 괜찮아졌다고 딱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패스 그리고 다이어리 한권 완성하기 <웃음> 제가 사실 다이어리 좀 쓰긴 썼거든요 이 다이어리를 완성한다.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일기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게 땜빵용으로 그림도 막 그리고 <웃음> 제가 세 볼게요. <웃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하나, 열 둘,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두, 스물 셋. 오 그래도 꽤 많이 썼네. 근데 사실 제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웃음> 방학 숙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그동안 썼던 일기장 중에는 제일 많이 썼어요 진짜 <웃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크를 해주렵니다 어, 나름 마음에 들었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게 일기장은 쓰는 사람마다 그 유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 엄청난 감정풀이용이어가지고 좀 일기장에는 거의 화나는 날 엄청 인상깊었던 날막 이런 게좀 많이 적혀있어가지고 <웃음> 사실 여기 이 거의 분노의 일기장이에요 <웃음> 하여튼 그리고 다음 12번 나만의 피규어 만들어보기 아 나만의 피규어 만들어보기? 아 나만의 피규어는 못 만들었지 솔직히 음. 근데 이제, 원래는 사실 그런 건좀 많이 했었어요. 그, 클레이로 뭐, 이렇게 유령 인센스 홀더 만드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하여튼 뭐를 진짜 마음에 많이 만들었었어가지고, 나름 만족스러웠다. 뭔가 미술 활동을 했다. <웃음> 이런 느낌이라서. 13번. 그림 작업 15개 완성하기. 와, 그림은 진짜 손도 못댔네요 솔직히. 아 이거는 좀더분발을 해야겠어 그 다음에 14번 영화같은 피크닉 가기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이거는 했어요 이건 했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갔었고 근데 아쉽게도 제가 그때 영상을 원래는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영상을 못 남겨가지고 요거는 근데 하여튼 했으니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나만의 작업실 가지기 나만의 작업실? 아, 아직은 아쉽죠? 나, 나만의 나 작업실은 아직은 아쉬운데 근데 이제 좀 약간 제가 항상 촬영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만족스럽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하기 딱 적합하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만족이긴 한데 하여튼 체크는 안 할게요 <웃음> 해서 제가 이제 2021년 버킷리스트 15개 중에 어, 4개 4개면 나쁘지 않다 솔직히 <웃음> 없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 진짜 뭔가 만족스럽게 진짜 자랑스럽게 체크할 수 있는 게몇개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도 언박싱 해보고 다이어리도 한번 체크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을 이제 마무리를 할수 있게 됐고 <웃음> 그리고 이제 2022년 또 새로 맞이할 준비가 됐고 어, 여러분들도 작년 한해또 이제 되게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올한 해도 또 열심히 즐거운 일 가득하게 만들어봅시다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제 올해에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또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자주 올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